신났어. 얘또 신났어. 얘또 흥분했다. 흥분, 흥분, 흥분, 흥분. 흥분. 애지, <웃음> 아민첩나봐 이건 애지... 대망난 니를 만나. 집사의 레시피에서 애지랑 중지슈라고 고구마 떡볶이하고 닭가슴살 간짜장을 보내주셨는데, 자 내용물을 보면 이 고구마 떡볶이는 닭가슴살 분쇄육이고 이게. 삼겹살가루. <목소리> 호남야채, 양배추, 멸치분말, 호납분말 이렇게 들어있고 어, 닭가슴살 간짜장은 보면 닭가슴살, 분새육, 푸실리, 쌀가루, 호합야채 양배추, 멸치분말, 캣떡분말 6분간 삶아주자고 이 비주얼이야 자 이렇게 소스하고 닭가슴살하고 잘 볶아주고 잘 삶아진 푸실리 위에다가 볶아 놓은 간짜장 소스를 얹어줍니다 <놀람> 닭가슴살 분쇄육하고 쌀가루를 잘 믹스를 해서 떡볶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조랭이 떡 모양을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약 5분간 끓는 물에 삶아줄 거야 난 매이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어 미토 <놀람> 그 자, 이렇게 야채를 볶다가 바로 멸치 분말 그 다음에 떡볶이의 느낌을 낼수 있는 빨간 분말 애들이 뭘더 좋아할까? 짜장을 더 좋아할까? 난 왠지 이거 왠지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? 고기장 네. 저기도 고기야 양념다 그엔... 감칠 똑같이들이있어짜장 짜장도? 얘는 면보다 왜지 이거 저럴 거지 이거. 이거, 거이아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맡아 지금 뜨거워서 나돼나 이거 먹고싶어중지 기다려 <웃음> 아이지 맛있어 아이지 맛있어 지금 지금 지금 순식간에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<웃음> 얘 너무 좋아해. 순식간에 안 먹었어. 이제 어... 다 먹었어, 이아? 얘 이거야말로 진짜 그릇 설거지 하는 거다야. 애들이 그릇 설거지 하고 있어. 봐봐. 와. 양념까지 싹 다. 와. 아이고.